President, President, I am President. Hello, hello, I am a boy. I am a bo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ir. Ooh. What are you doing, doing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doing? We have an apple. 아, 안녕하세요. 저, 저는 대한민국 사람 로봇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입니다. 말린 다음에 하는 거? 아 기름, 맥주 한 잔, 꽃이. 어퍼는 다른 생선도 섞여 있는 거야.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어때? 다, 다, 다음에 다시 만날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한입 오징어 다리. 155개가 들어있대 you mm -hmm. mm -hmm. 파스타 좀 그릇 해줄까? 응. 다 먹어버렸다. <웃음> 다 먹어버렸대. <오케이>. 너무 커. <웃음> 나도 줘, 응, 응. 안 먹는데. 귀여